한절씩 봉독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4 verse from verse 11 to 20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Now, while they were going, behold, some of the God, God came into the city and reported to the chief priest all the things that have, had happened. When, When they, they had assembled, assembled with the, the elders, elders and consulted and together, they, they gave a large sum of money to the soldiers, saying, Tell them, His disciples came at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slept. And if and this, and comes, if to this comes to the governor's e a r we will face him and, and make you, make you secure. secure. So they took the money and did as they were instructed, And this saying is commonly reported among the Jews until this day. Then and the eleven the disciples, disciples led away into g o i l y to the mountain which Jesus, Jesus has appointed for them. them.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but some doubted. And, and Jesus came, came and, and spoke to them, to them saying, All,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given to, me to me in heaven, heaven and on earth.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eaching them to observe, to observe all these that, that I, I have commanded you, you. and lo I am with, with you always age, even to, you the to the, the end, end of the of age. age amen 우리 주가 안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거의 많은 부분 제가 네 차례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좀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죠?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절대자로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어, 자세히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b 이 4년 전에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레이트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언제쯤 죽었죠? b 이 4년경에 죽었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어, 헤롯이 죽자 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어, 그...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 근방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어, 그리고 AD 8년경에는 아마 12, 어, 12살 12살 정도 되셨을 때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어, 가셨던 것 같아요. 6월절에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 기간 동안은 주로 주님께서 나사렛으로 머물면서 아마도 그 목수로서 그어 일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로마 도시가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가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큰 어떻게 보면 그, 그 어떤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그 요셉과 예수님이 같이 그 지역에 가서도 뭔가 어, 일을 하시지 않았냐 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 27년경에 주님이 유대 지역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어,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갈릴레 지역으로 가서 요단강가에서 네 제자를 만나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런 네 제자를 만나시고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가브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시죠. 자 드디어 그 다음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공생의 1년, 자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때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공생의 1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죠? 성천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뭐죠? 그 성전이 사는 Den of Thieves. 그러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청소를 하셨고, 니고데모도 만났고, 이쯤 사마리아인도 만났어요. 자, 이때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은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가나, 다음에, 나사렛,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1차 순회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공생의 2년, 6월절. 자, 자, 6월절에 이제, 사실은 지금, 종교력으로그 사실은 1월이 어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베스다 연못에서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논쟁도 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으로 오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헌법과도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시죠. 언제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공생의 2년 차에.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세례요한이 괜히 사역하시지, 괜히 정치적 발언을 하셔가지고 가, 감옥에 이제 감금이 되죠. 안티파스가 이제 자기, 이제 자기 형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난했다가 이제 감옥에 가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때 갈릴리 2차 순회 순회 전도사역을 하시죠. 자그 다음에 공생의 3년 6월절에 예수님이 유, 그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크게? 안 가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병이여 다음 어, 역사도 일으키시고 바다를 일, 걸으셨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자,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개로 남자만 몇천 명을 모였어요. 오천 명을 모였으면 아 여자까지 하면 만 명, 아이들 미니멈 둘 정도 잡으면 예한 미니멈 한2만명 음. 이상은 아마 주님이 그때 먹이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 이게 정말 그냥 주시네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세상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공생의 3년에 예수님이 사실상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비밀사역을 하시는 건데 수, 수, 숨으신 숨 거예요. 두루와 시던대가벌리 가이사라 빌리보자그 다음에 헬몬산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세요.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고 했고 주님이 이 신앙 고백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소서 하니까 뭐죠? 베드로한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베드로는 정말 현장실습을 정말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또 가셨는데 뭐죠 여기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라 주여 나중에 우리 아들 하나는 주여 오른편에 주여 왼편에 앉게 <웃음> <웃음> 해주사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서 누가 크냐라는 싸움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70인 제자 파송을 하죠. 많은 또 기적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요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언제죠? 우리가 아는 지금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밖에 추워가지고 또 논밭도 다 갈아 엎어서, 뭐, 이렇게, 목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풀도 없고, 춥고, 그런데, 아마도, 초막절 금방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주께서 초막절 금방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아마도,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초막절 금방에 주께서 임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냥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대 이제 베레아에 가서 나사로도 살리시죠. 예. 그리고 이제 AD 30년경 6월 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뭘 질문하죠? Hey 베드로, you love me? 주일러 보면 이 질문을 하죠. 양을 치라, 먹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 주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봤던 그대로 구름 타시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이게 예수님의 풀 스토리인데, 이것을 제가 4주간 계속 베풀이 할 거예요. 자. 대풀이 할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6월절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공생의 1년 6월절에 예루살렘 가시죠? 공생의 2년 6월절에 예루살렘 가시죠? 공생의 3년째에는, 6월절에는, 어, 갈릴리에 계셨어요? 언제, 언제 그 올라가시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리고, 그, 신년.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후에, 직후에, 6월 짜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시죠. 자, 그러면, 공생의 1년에 했던 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어요. 니고데모도 만나고, 가나 기적도 일으키시고, 공생의 2년 때, 베데스타 연못에 가서,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산상순도 하시고, 공생의 3년대 오병이요 다음에, 두루와 시던, 가이사레 빌리포 등에서 사역을 하시죠. 다음에, 그리고 AD 30년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좀 머리에 두신 다음에, 저희가 아마 네 차례 걸쳐 사역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마테 마가 누가 요한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예수님 당시에 지도를 좀 보면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사마리아는 헤롯에게 이제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이 땅을 나눠 갔죠. 여기는 사실은 전부 다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이쪽은 우리가 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이죠 이쪽은 누가 통치를 했어요? 아켈레오, 헤롯 아켈레오가 통치를 하다가 어 저기 나중에 물러나게 되죠.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쪽, 이 지역은, 사마레 유대 이둠에는, 어, 로마 행정관,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전후로에서는, 어, 펀티오 빌라도가 이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아, 그, 여기 베레아, 베레아와 갈릴리는 아주 교활한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란 사람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곤이 이쪽은 누구죠? 헤롯 빌립. 헤롯 빌립 2세가 통치를 하죠. 좀더 이제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둠에, 유다, 사마리아, 베레아, 다음에 갈릴리, 여기에 페니키아.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나바테아가 있죠. 나중 이제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이 나바테아 왕국에 가죠. 거기에서 3년 머물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도를 좀잘 봐주세요. 여러분 기억 여기가 서부 해안 평야지대죠. 그 다음에 서쪽에이 산악지대에 도시들이 몰려있죠.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 개. 그리고 이게 요르단 협곡지대죠. 그리고 이쪽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사막 바람은 굉장히 뜨겁죠. 유다 광야에요. 여기가. 대신에 서쪽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죠. 그리고 다시 그 저지대를 지나서 있죠 동부에 동부 산악지대가 펼쳐지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첫번째 공생의 전 예수님 탄생 애굽으로 피난 예수님의 소년기가 나오죠. 두번째 공생의 때 공생의를 어디에서 준비해서요? 주로 갈릴리에서 유다와 갈릴리에서 주로 준비를 하셨고 공생의 1년때 예루살렘 갈릴리 사역 공생의 2년때 예루살렘 갈릴리 사역 공생의 3년때는 갈릴리에 머무르시죠. 언제 6월절에 유대 베레아 사역, 예루살렘 사역 하시고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다. 부활 후에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자 예수님의 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안 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자 공생의 전에는 보면 여러분 탄생하셨다가 어디로 피난가요? 어디? 이집트 대답을 크게 하세요. 어디로? 이집트 자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헤롯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거기서 소년기를 보내세요. 그리고 6월절이면 어디에 오셨겠어요? 예루살렘에 다녀가셨죠. 사실 유대인들이 메인 절기 6월절, 오순절 다음에 장막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갑니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의 준비는 세례도 받으시고 하면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의 준비를 하시죠. 자, 공생의 1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첫결 성전 청소를 하시죠. 갈릴리 사요 공생의 2년은 6월절에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죠? 갈릴리 사역을 하시죠 공생이 3년때 예수님 6월절에 어디 계셨어요? 큰소리로? 갈릴리에 계셨어요 유대 베레아 지역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우편보좌라고 하시죠 승천하시죠 자, 벌써 여러분, 암기를 할 기미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공생의 전, 따라해, 공생의, 공생의, 공생의 전, 공생의 준비, 공생의, 준비. 공생의 1년, 공생의, 공생의, 2년, 공생의, 2년, 공생의, 공생의 2년, 공생의 3년, 공생의 3년 부활, 후. 부활 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 좋은데요. 어, 일단은 그 지금 이그 순서에 맞춰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보면 탄생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가 되어있죠.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자주 읽으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누가 복음 1장 26절 38절을 펴셨으면, 자랑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 펴셨죠? 예, 성경 보자는 관계 없습니다. 그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시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에 보내시어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네, 천사를 보고 어, 그가 전한 말에 혹시 당황하여 이런 천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오, 있을 마음을 때, 마음을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그래. 태아 그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야곱의 집가어이아라 마리아가 그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그사가대하여 그에게 말하를 성령께서 에게 임하시고 지극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시리니 그러므로 너에서 나오실 자으리니는가이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의 아들을 배었는데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가 이미 여섯 째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일이 전혀 없일니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길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예고됐고 예수님의 탄생 간에 먹자들이 방문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겨울이 아니에요. 늦가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을, 중가을이나 늦가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목자들이 얼어줄게요. 그 들판에 풀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목자들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아마 초막절 금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아기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의식이 있고, 누가 복음 2장 21절, 이4절 유대인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다음에 동방 박사의 방문과 이제 경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피난 가신데요. 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둘레헴 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베들레엠이 아니라 베들레엠 베들레엠 무슨 뜻이죠? 떡집. 떡집이요 떡집 야, 떡집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죠 야, 이제 정결의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다녀봤죠 시온과 안나를 만났죠 자그 다음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죠 헤롯대왕이 이제 그 죽일 것을 미리 천사가 알리고 알려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시죠. 태어나자니 피난 가시게 되네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언제 죽죠? BC 4년 경에 죽어요. 아마 그 이후에 주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세요. 좀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오시네요. 그리고 12살 때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가시죠.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은 통과를 잘안 하죠. 왜?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좀 천대했어요. 그래서 주로 베레아, 베레아 쪽 길을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소년기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장하는 부분이 누가 보면 2장 40절로 51절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일이 있었죠. 그, 예수님의 성장을 하셨고,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마, 이제 가다 본, 이제, 돌아,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성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답변하시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보면 보면은 그 이제 동행 이제 돌아가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을 알고 가 보니까 46절에 보면 3일 후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죠. 예,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의 청명과 답변에 놀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놀릴 수밖에 없었, 없었겠죠. 그 다음에 공생의 준비를 보면 유대지에게서 준비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 세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유대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죠? 세례 여한의 집회에서 네 제자를 만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세요? 가보나움에 며칠 내려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 기본적으로 다 애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공생의 준비 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하셨죠? 시작. 세례 여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심.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내제자를 네 만나심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의 며칠을 내려가 계심 자 우리가 그러면 이 틀을 완전히 외워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다 한번 펴보십시다 우리 마태공 4장 1절로 11절은 자, 여러분이 좀 보세요. 4절에 보면 자, 이자가 마귀가 이제 주님을 시험하죠. 주님이 지금 40일간 밤낮 안 먹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배고프셨겠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니라 줄쳐놓으세요. 우리의 목적은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자 줄쳐놓으시고 두번째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자,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네,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실절에 뭐라고 하세요? 읽어보세요. 실절에 시작.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말라고 말라고 하느님을 하느님을 예, 이것도 줄을 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내가 엎드려 경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이 마귀들도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이놈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떡덩이가 되게 알아 그러니까 답변을 예수님이 뭘로 답변을 하세요? 말씀으로 응수를 하시죠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대적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거기에 첫 걸음입니다. 지금 공생의 준비 기간 동안 세례 받으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의 집회에서 네 제자를 만나고, 가나운 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가나 가부나면 며칠 내려가 계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바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념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지도를 보면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시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또 주로 살가셨다는 거지. 예루살렘이시죠. 그리고 주로 이 통로 이 길을 통해서 오고 가셨어요. 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누구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이를 제자 로 삼으시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안드레, 안드레 베드로, 베드로, 빌립, 빌립, 빌립 나다나이 이네 분을 이제 제자로 삼으시죠. 그 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가버나움에 잠시 내려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새겨버리세요. 지도를 그대로 새겨버리세요. 이 공생에 준비 기간 동안 하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꽤 커요. 참 근데 하늘도 맑고 뭐참 아름답죠. 자,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 아마 미스터 베드로가 썼던 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박물관에 이런 자료 있는 걸 이렇게 찍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생의 일련. 여러분, 지도와 잘 매치를 해보세요. 자, 갈릴리. 중요한 게 갈릴리하고 유다죠. 베레아도 있죠. 갈릴리, 유대, 베레아 위치는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가이사랴 가이사라가 총독관저가 여기 있고 가이사랴 빌리프는 2위에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이쪽에 있죠. 자 보면 자 공생의 1년때는 예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죠.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순회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1차 순회사역,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사실상 예수님 선교사역의 전처기지였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먼저 예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8개월간 사역을 하시죠. 언제 올라가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언제 올라가세요? 음. 6월절. 따라해주세요. 6월절. 6월절을 올라가셔서 뭘 하세요? 음. 성전을 청소하시죠. <웃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도 행하세요. 그 다음에 유대의 관원인 꽤 높은 직급에 있는 누구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죠. 음. 니고데모한테 아마 5, 60대 되는 이 중년의 니고데모에게 30세 초반에 나사렛 예수가 이 아주 학식이 풍부한 니고데모한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근데 저는 니고데모를 칭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어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마라에서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1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나사렛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도 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돌아오셔 가지고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가나에서는 왕의 신화를 고치셨죠. 나사렛에서는 고향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되죠? 역시 배척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선교 센터예요. 기지예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갈릴리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온 갈릴리를 대, 대상으로 해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세리, 마테르, 마테, 세리, 레위를 부르시죠. 세리는 그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1년차에 레위를 불렀고 레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틀을 외워버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어요? 6월절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8개월을 생각하시면서 성전 청결도 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왕의 신화도 고치시고 자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복음 전파도 시작하시고 레위, 마태도 부르시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게 한 번에 암기 안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 4주간 계속 이걸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죠. 자,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서 여인을 만나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 힘을 다해서 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음에 가나에 오셔가지고서는 왕의 신하를 고치고, 다음에 나사렛를 가서 고양이 가서 배척 받으시고, 다음에 가브나움으로 이제 가세요. 그리고 가브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라다렐, 요한, 야거부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갈릴리 1차 순회사을 하세요. 이렇게. 녹색 줄을 보시죠. 순회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 마테를 부르시죠. 레이 마테를 부르시는 걸로, 갈릴리 1차, 어찌나 공생 1년을 다 보내십니다. 자, 공생 1년 재밌으셨죠? 다 재미가 없는 눈처럼입니다. 자, 자, 공생의 2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 공생의 2년에도 처음에는 6월짜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죠? 38년간 그 병들 있던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아들의 권세에 대한 논쟁을 하, 하세요, 이때. 그 다음에 네, 갈릴리로 다시, 오, 돌아오셔서는 뭘 하시죠? 열두 제자를 확장하시죠. 자, 기억하셔야 하셔야 돼요. 공생이 2년때 예루살렘 6월절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 고치셨고 갈릴리로 오셔서 뭘 확장해요? 열두 제자를 확장하시죠. 두번째, 산상수훈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헌법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니 사실 가능하다면 여러분 매일 산상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게 좋아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잘 가다가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세례요한의 메시아가는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동일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앞제로부터 풀어줄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말했다가 구원까지 이룰 뻔했죠 예 주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죠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건 지금 세례요한은 정말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같이 않거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구원까지 일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세례요한이. 예.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세례요한도 본인의 사역을 하셔야지. <웃음> 저기 헤로안티파스가 뻘짓을 하니까 그걸 지적했다 감옥에 왔죠. 나중에 이제 목 잘려 죽으시는데 음, 예, 이걸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2차 순회전도 바리새인들을 배척을, 배척을 받으시죠. 보시면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광부가 아니라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네 오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공생의 2년차에 하셨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명예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 자유를 자유 얻어야 되는데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진정한 우리가 이 죄의 어가. 세상의 억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가고나온 바리새인 집에서 하필 바리새인 집에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버리죠. <웃음> 하필 바리새인 집에서 예, 여기서 하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들려 눈물고 벙어리된 자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깨어있는 자만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 대가볼리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또가브나움에서는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죠.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게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하늘나라 가가이다복음증 거하고 이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성교 기지예요. 자, 우리가 성교사역을 하려면 기지가 필요해요. 열두 제자를 확정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근처 산에서 아마도 이 금방산을 산상수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인성이 여기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 2차 순회사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13가지 비유설교를 하시죠. 그 다음에 바다도 잔잔하 하세요. 이쪽에 와서는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가보나움 가는 길에 헬로증 여인을 고치세요. 그 해당의 야이를의 아들도 살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머리 안에 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일단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이전에 이 스토리를 여러분의 머리에 둬야 돼요. 그게 뭐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것 그렇지 않은 부분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기 쉬워요.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보시면 여러분 30년 준비하셔서 3년간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공생의 3년째 이제. 이때는 제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때는 이때는 좀 피하시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요. 자다 이제 의미가 있으셔서 아마 그러셨습니다. 자, 갈릴리 사역은 이제 북부 지방,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베세다 근처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오병이요 자, 오병이요오병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공생의 3년대 예수님이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버나움 근처에서는 바다 위도 걸으셨죠? 자,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을 예수님의 견해를 밝히셨어요. 자 그리고 이방지역은 두로와 시돈 대가볼리 가이사르 빌립보에서사역데 하셨는데 두로지방에서는 페니키아에 지금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데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아시죠? 개들도 주인의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대가볼리에 가셔가지고는 아마, 데카가, 여러분 아시지만, 열이에요, 헬라우열인가열개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가서는 몇 명을 먹이세요? 4천명을 먹이시죠?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아마, 지금 변화선 사건은 변화선이 아마, 헐몬산이 아닐까, 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환장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시죠? 미스터 모세와 엘리, 미스터 엘리야를 만나시죠? 자, 근데 이 판에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판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싸움이 일어나죠? 참, 참 철없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주께서 희망을 안, 잃지 않으시고 이래도 돌아오셔가지고 갈릴리로 오셔서 집중적으로 제자들 훈련시키세요. 주님은 아셨죠? 다 배반하실 것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세요. 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갈리사역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보셨지만 지금 보면 5병 이어 4천명 먹이시는 건 전부 다 공생이 3년대 일어나신 거예요. 맞어요 다음에 수로바위는 이게 여인의 믿음이나 다음에 변화선 사건도 전부 다 공생이 3년대 일어났습니다. 자... 좀 따라가 봅시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수, 지방에 가서 수로블인의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녀에게 구원이 임하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제 대가볼리로 오시다. 여기 데카볼리입니다. 4천명을 먹이시죠. 지도를 보면서 잘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그럼 우리 미스터 베드로가 이제 신앙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고백이래요 주는, 자, 따라 해보세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아계신 음, 하나님의 아들이시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나의 하나님의 아이하회님의아나의아의아리이신 하나님의 하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이신하의 아들이신, 하의하하의 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지 마귀 세력이 권세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된게이 초대교회의 교회이 의미는 퇴색돼서 힐링받는 데가 돼버렸어요꼭 교회, 교회에 와서 힐링을 받아야 할까요? 극히 일부죠. 근데 원래의 교회의 의미는 뭐죠? 저들의 그 흉악한 음모를 깨버리는 데 있어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근데 어쨌든 그 믿음, 믿음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는그고백의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산이 아마 이할몬사 이쪽에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이 싸워줘야죠. <웃음> 제자들이 싸워주고 다음에 70인 전도단을 사 베레야로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중간과 끝에 예루살렘 방문하셨어요. 공생의 3년때에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베레야 유대지역 전도를 <웃음> 하셨고 다음에 6,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시는 거죠. 6월절 어딨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지도의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보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이제, 자, 또,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세 사람을 만나시죠. 그 다음에 70인 전도단을 둘씩 짝을 베리아 집행에 파송하시고, 초막절 중간과 끝에 에리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유, 유다, 이제, 베레아의 사역인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오고, 이때 유대와, 유대와 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자,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수전자, 수전자는 뭐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마카비 왕조가. 이제 예배가 회복된 건데 수전절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하 왔어요 목자 목자는 먹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 다음에 유대에 베다니에 가서 누구 살리세요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럼 예수님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반대자들 싫어할 그 행위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헤로 안티파스나 그사두 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은데 누가 주목을 받아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미스터 사껴우는 언제 만나요? 공생이 3년 때 만나요. 자 사역을 베레아에서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사껴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가 일어나고 베다니에서 배단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 향유를 부으시죠. 여러분 크게 기억할 게 크게 기억할 게 초막절과 중간과 끝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수전절에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마리아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시고 사껴를 만나고 70인 전도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생의 3년 때 일어난 사역들입니다. 또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공생의 3년이 지나서 6월절, 어, 전으로 한 그런 일들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일요일에 예루살렘 이루살렘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일성을 하시죠. 저 여러분 이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완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월요일에 어떤 게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두번째 성전 청소를 하시죠. 첫번째 성전 청소는 언제 하셨어요? 공생이 1년차 6월짜리 하셨죠.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어떻게 보면 4년차 6월자에 가셔가지고 두번째 청소를 하신거예요그액구준무 학은 나무가 저주받고 죽었죠. 열매 없다고자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질문공세와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감남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이 말은 우리가이나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감남산에 대해서 정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필히 잘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수요일 우리가 왜 수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에 2000년 전 수요일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의를 했어요. 2000년 후에 우리는 수요일에 절대로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모여서 다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수요예배가 필요한지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자 목요일 6월철 만찬이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셨고 철회하신 문을 받고 또 이때 베드로의 배반이 있었어요. 베드로 뿐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을 했죠. 금요일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월와 수목금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아셨어요? 네. 유다가 언제 배반했어요? 수요일 경. 예, 수요일 경에 배반했고, 예수님이 언제 6월초 만찬을 드렸어요? 목요일 경. 예. 자, 그 다음 빌라도의 재판은 금요일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제자들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금요일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체포당하시자 베드로 일당 이 제자들은 제다다 도망치죠. 근데 이게 좀이 많은 일이 금요일에 있었을까 하는 것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이 안나스 앞에서 봤죠. 두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에서, 세 번째 재판은 사내들인에서. 절차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거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아시듯이 언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밤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날 6시 하루가 끝나요. 자그 다음에 오전 6시 30분경에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네 번째 재판을 받고 다섯 번째 재판은 헤로드 앞에서 조롱당하시고 여섯 번째 재판은 빌라도 앞에서 또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밤에 밤부터 철야로 주님이 재판을 받으신 걸로사와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면 유대인들한테는 몇 시예요? 6시 후에 이제 날이 샜죠. 6시에 1시예요. 새벽 6시가 1시예요. 자, 저녁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고, 다음에, 그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1시, 2시, 3시로 나누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면, 그 당시에는 몇 시일까요? 3시죠, 3시. 오후 3시면, 그 당시에는 몇 시예요? 9시죠, 9시. 9시죠. 9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지 만 성전의 희장이 갈라지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예언대로 다 됐어요. 구약 이언 군병들이 두 광대 다리를 뿌러뜨려 죽음을 확인하죠. 아, 아리마드 요셉의 장례를 준비하고 무덤에 묻혀. 아리마드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관운이고 부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사실, 이때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 저녁 6시부터는 토요일이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무덤에 로마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을 봉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정년나무가 여기 있는데요. 정년나무가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저희 집 앞에도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종려나무, 그리고 여기가 개세만의감람나무죠 예. 자, 그리고 일요일엔 지진이 있었죠. 천사들이 돌을 굴려놓고 경비병들이 기절을 했고 여자들이 무덤에 간, 갔고 또또 또 마리아와 살로모에게 예수기로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후 사역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실 욕을 입고 다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도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하실 욕을 입고 부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보고를 하고. 이제 또 거짓을 유포를 했겠죠. 엠마우 도장에서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세요. 갈릴리에서 이제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상심해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대화하다고 일곱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베드로와도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을 사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고 승천하신대요. 여러분 누가 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24장 45절로 49절을 자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보이기 시작해요. 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금, 자, 우리가 그의 이름 회개와 제3이 선포되죠. 자, 유대인들에게 2000년의 시간을 주셨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 우리가 2000년 이방인들에게도 2000년의 시간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말 시기가 곧 지금 곧 임박한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자, 그들이 주를 경비하고 기쁨이 충만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그렇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예요회개하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비해야 되고요.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적인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금식도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로 자기 문제 놓고 너무 많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금식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목적과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재림을 약속하시고 주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오늘 또그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저희가 28장, 18절로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여러분 자, 자 예수님이명령을여 모든 이방인들을 주들을주르치라이 하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로 침례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이게 지상명의 예수님의 유훈인데, 응당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자 사실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뭐 부귀의 영는이게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 순간부터 주를 위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듭났다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거듭나지 아니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와 도상에도 나타나셔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세요. 일곱 제자에나타나 베드로와 나타나셨고 베드로와 도 대화도 하세요.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감남산에서 승천하세요. 지도를 좀잘 보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공생를 사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과 갈릴리라는 자 사회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갈릴리라는 두 곳을 잘 보시는데 갈릴리에서 특히 가버나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을 유념있게 잘 보셔야 돼요.